그리고 그냥 가는거야?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내가 왜? 니가 뜯었잖아 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판마트에서 나온 택배를 개봉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세서미스트리 어, 클래식 버전 아이들 피규어예요 저는 한 박스 묶음을 샀거든요 이게 원래 랜덤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선물도 있다! 이렇게 이런 클리어 파일도 같이 선물로 주셨네요 오케이. 음! 오! 어따씨 와 이런 선물도 줬어요 이거 올리... 이거 뭐야? 캐리어 택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거 봐 박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암모슬랭몬슬 디모슬 디모슬 디모슬 아우 나뭐가지가 이렇게 네이 가격은 요 가격이고요 아우 <웃음> 아, 나 목이 왜 이렇게 잠기지 아아 아. 짠! 시크릿 피겨, 기타 치는 엘모가 하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과연 제 거에 들어있을지 한번 보시면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와 너무 예쁘죠? 히더테 빈님도 구매하셨다고 하니까 빈님꺼에 나올지 제꺼에 나올지 한번 여러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에 줄부터 하나씩 앞모습 옆모습 옆모습 옆모습 또다시 앞모습 이렇게 썩네 <웃음> 이렇게 있고요 김에 들어가 있는 스키 방지색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 이렇게 아예 또 하나 또 쌓여있네 어 여기 안에 어! 아나 아, 이거 시크릿을 봤어 시크릿 들어있다고, 이거 시크릿으로 읽어갖고 나이게 시크릿인 줄 알았네. 아 좋다 말았네. 오! 오! 카운트 백작이 나왔어요. 카운트 백작. 와, 크기가 생각보 커요. 카운트 백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리마리오 닮은 리마리오입니다. 카운트 백작 아저씨가 이렇게 짠! 나왔습니다. 아주 색감이 도색도 잘돼 있고, 크기도 크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밑에 받침대도 들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카드인가 봐요. 카드가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빨리 빨리 이런 거 빨리 빨리 해야지. 빨리 빨리 해야. 똑같아요 구성. 여기 안에 부직포 들어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 있고 짠! 얘는 오스카가 들어 있습니다. 오스카 오스카 오스카는 뭐야 오, 오스카는지 오야오야 졸깃해. 와 뒤집어져. 이거 봐. 여러분 이거 봐요 눈가리가 이렇게 뿅 튀어나오는 오스카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다시 앞모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는 따로 이렇게 밑에 받침대가 안 들어있어요 이렇잘 서가지고 어차피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고 이렇게 이두 마리 두 마리 나왔습니다 다음 앞줄 한번 까볼게요 짠! 데이빗과 엘모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겠어요 한번 빨리 뜯어볼게요 여러분. 우와 너무 귀여워 색감 봐 어떡해 시뻘건 색은 아니고 약간 채도가 낮은 어 그런 딱! 뽑아주어 이렇게 야 너무 겹재로 앞줄 또 앞줄 안에 카드를 쫙 뽑아서 짠 북치고 장구치는 엘머가 나왔습니다 아 드럼이구나 드럼치는 엘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자 오 랄라, 라라 라라라 이게 왜그 봉은 어디였어 어 봉도 따로 들어있나봐요 여러분 어 봉하고 이렇게 받침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오, 딱딱딱딱딱 딱 거리면서 들어가네. 딱딱이에요. 네.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드럼 치는 엘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거는 마지막에 또 마지막 풀샷으로 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두 번째 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줄 개봉해보게 되겠습니다. 네. 뭐가 들어있을까요? 스크린 아! 네, 스크리 아니고 쿠키베어스가 나왔습니다. 아 쿠키베어쓰른다 쿠키! 쿠키몬스터! 음. 쿠키 나또 아, 세서미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쿠키몬스터거든요? 쿠키를 먹는? 너무 귀엽다 깔 진짜 퀄리티가 이 디테일이 아주 아주 좋게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다음 다음 두 번째 줄 세서, 배낭을 맨 엘모 오,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해서. 가방 디테일을 다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생긴 엘모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엘모보다는 제가 쿠키 몬스터를 더 좋아. 어, 꺼졌어. 어, 언제 꺼지고 와? 언니에요, 언니. 어니. 언니. 언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언니에요. 네. 그리고 다음은. 시크릿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봐요. 짠! 짠! 어, 아니네. 버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버트. 짠! 버트.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비텔이 아주 좋아요. 이거 스리랑 부부. 아, 스리랑, 스리랑 부부, <웃음> 스리랑 부부. <웃음> 눈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혼자서도 잘 서요. 혼자서도 잘할 거야. 이네개 중에서 시크릿이 나와야 돼요. 아, 시크릿 나와야 되는데. 이거 시크릿 이거야 이거지. 아,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하는 얘 나왔어. 에비, 응, 애비 에비. 애비. 에비가 나왔어. 에비, 에비. 이세 중에 있겠지, 뭐. 어? 색깔 귀엽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유술봉을 들고 있는데, 유술봉은 이렇게 따로 들어있나봐요. 오, 날개도 들어있네. 여러분, 투명 날개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꼽아주고, 쏙쏙이 들어가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쏙쏙 들어가게. 쏙쏙쏙. 쏙쏙쏙쏙. <웃음> 네, 빙글빙글. 빙글빙글. 귀엽죠 여러분. 뒷모습이 이렇게 날개가 투명 날개가 달려 있고 머리 같은 요술봉이 이렇게 달려 있는 네, 못생긴 애비. 나 이제 진짜 시크릿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겠지? 제발. 아못봤어 어? 네. 어? 어안 나왔지만 귀여운 애 나왔어. 그래. 얘 빅버드가 나왔어요. 빅버드는 또 귀엽지. 귀여우니까 또 괜찮지. 근데 얘는 오 색감 졸기탱이네. 어, 귀엽죠 여러분? 짜자잔 짜자잔. 짠. 얘도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서는 이 빅버드입니다 이렇게잘 쓰다봐요 아우 이렇게. 어. 둘 중에 하나 진짜 대박 나와야 돼 진짜 진짜 얘 얘야 얘 얘가 들어있을거야 얘 백퍼 진짜 대박 진짜 제발 어? 뭔가 달라지거든요 깜기는 느낌들 도 짠! 어. 시크릿은 아니지만 쿠키몬스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몬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근데 <웃음> 아, 귀여워. 짠, 쿠키 몬스터입니다. 앞에 쿠키라는 게 들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이 좋죠? 표현이 아주 섬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아, 마지막 진짜 하나 남았어. 나 여기 진짜 있어야 돼. 어떡할 거야? 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박스 되게 많다. 박스가 문제는 지금 여기 시크릿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시크릿 주스 내가 <웃음> 열어볼게. 시크릿이 뭔데 캐릭터가? 시크릿 엘몬데 약간 그 요렇게 생겼어어이 안에 카드가 있어 어. 그 카드는 보면 안돼 설명서 방습제 방습제 빼고 그아 카드 여기있다 카드 아, 카드 네. 받은 마 카드 봤니? 아니 안 봤어 봤어? 어떤 느낌이야? 머리가 있고 머리가 있지? 아 <웃음> 뭔지 알것 같아 어? 안 나왔지? 안 나왔어 기타는 아닌 것 같아 아 어? 왜냐면 봐봐 어? 근데 여기 없는데? 어 없지 당연히 아 튜브야 아우 씨아안 나왔어 귀엽네 아 귀엽지만 없잖아 <웃음>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내가 왜? 니가 뜯었잖아 쿠키 몬스터 이렇게 쿠키 몬스터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뭐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뭐, 다행히 괜찮긴 하지만. 환불해! 어쩜 좋네! 아, 진짜 속상해! 이거 얼만데? 가격이 필요하지 왜? 싸면또 산다, 니까 아, 또살 수는 없어. <웃음> 소품으로 아주 좋은 아이들이에요 투자를 한 거다 또 인스타 여러분 보시면 놀러 오시면 저희 사진들 있죠? 그 사진들을 어떻게 찍는지 어떤 소품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찍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아휴씨 한번 여러분께 한번 소개도 해보고자 하는데 어때요? 궁금해요? 안 궁금하지 뭐가 궁금해 아우 진짜 심크리스도 궁금하다 야 랜덤으로 사면 중 나오면 어떡할 거야? 중무 나오면 뭐 중고자를 올려갖고또 구제를 해야 되는 까 전체적인 풀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풀샷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자, 전체적인 모습은 약간 이렇고 크기도 이렇고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예쁜 색감으로다가 아주 잘 나왔고 무게감도 있어가지고 아주 고급스 느낌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단체샷 완전 풀샷! 너무 이쁘죠 여러분? 제가 딱 좋아하는 감성!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아쉽게도 시크릿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키도트 빈님께서는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셔서 한번 나왔는지 안 나왔지 올라오면 바로 보러 갈거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안녕~~ <목소리> 여러분 제가 또이 뭐냐? 이 버디프렌즈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그 뭐야 멸종위기 새들을 가지고 아주 귀엽게 만든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다섯 마리가 있는데 오! 얘 색감 되게 귀엽다. 이렇게 종달새. 종달새도 멸종위기래요 여러분. 어쩜 좋네. 얘는 부엉이야? 캐스커. 매매 매, 매. 매. I'm so 매. I'm so mad 매매매매매 <웃음> 귀엽다 이렇게 다 놓으니까 신발도 신고 있네 그 안에 뭔가 있어 이 캐릭터의 소개인가봐 매 정의롭고 믿음직한 캐스커 얘는 우디 얘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름이 우디잖니 짠, 짠. 귀엽죠 이렇게 우디 친구, 딱따구리야? 딱따구리네, 큰 옷에 딱따구리에요 여러분 딱따이에요, 딱따구리 예, 네, 딱따구리, 우디 짠, 이렇게 화이트 동박새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 야, 색깔 귀여워 피타, 피타피타 피타. 피타 피타 네 피타는 무슨 종이냐면 펄색조 아우 그래가지고 이 색깔이 예쁘구나 새로 구성된 이 아이들 버디 프렌즈 네 너무 귀엽죠 여러분. <웃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다가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더 플래닛이라는 그 뭐야 전시장도 있어요. 그거 가면은 이 아이들의 굿즈들과 막 굿즈샵도 있고 막그그막 생태계 에 관련된 그런 아주 좋은 유익한 진짜 재밌게 예쁘게 만들어준 예쁘게 만들어 놓은 막 포토존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어 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네. 끝이에요.